어디서 가까워? 아좀 멀어, 멀어. 그 357탄 주웠어. 아, 응. <웃음> 어, 어서 쓴. 나야, 나야, 나야, 나야, 나야. 어서 소리. 너 맞았냐? 야. 나 밖에 있어, 밖에. 밖에, 밖에. 테라 테라 셀테 오오 뭐. 아, 씨. 이, 씨, 이, 씨, 이, 씨, 이 씨, 뭐야. 잡음? 아니, 장전하고 있어.